이렇게 풀려있는데 <웃음> 예쁘게 핏이 만들려 풀려있는거 잡으려 너무 바빠 퉁! 그거야! 너무 잘하잖아 어. 여기만 오면 공이 안 쳐져 <웃음> 그렇게 잘 터지던 공도 여기만 오면 안 쳐져요?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? 오, 괜찮은데? 오늘은 뭐 할거냐면 그립을 왼손만 잡을게 자, 왼손 그립 잡을 때 잠깐 손 펴봐 새끼손가락, 검지, 엄지 얘네로 지렛대를 만들거야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펴봐 얘를 요렇게 이렇게 해야지 새끼손가락이 잘 잡혀 음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마디로 꽉 잡으라는 뜻이야 음. 그렇고 통통이 음. 그러면 딱 지렛대가 만들어져 음.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만들어줘.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많이 잡으라는 뜻이야 음. 그렇지. 그리고 세 번째는 걸고 음. 자, 검지는 여기 밑에 이렇게 받쳐줘. 음. 그렇지. 엄지는 이런 식으로 자, 받쳤지? 음. 그리고 엄지는 내가 원하는 힘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꾹 눌러 봐. 그립을. 그렇지? 꾹 눌러 봐. 그럼 여기 이렇게 힘 들어가, 안 들어가? 들어가요. 이 힘을 원하는 거야. 검지 조이는 거 느껴져, 안 느껴져? 느껴져요. 이거를 오늘 할 거야. 이렇게 음. 꽉 조일 거야. 계속. 이 힘을 계속 유지를 할 거야. 그러면 자, 봐봐. 그럼 왼손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테이크 백자 검지 계속 조이면서 테이크 백 음. 다운스윙 엄지 확 누르면서 확 이러면서 그렇지 검지 힘 줘야지 그렇지 확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확 그럼 돌고 확 여기까지 여기까지 검지를 힘을 줄 거야. 꽉 엄지도 꽉 힘주고 그렇지. 이런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. 왜 여기 끝까지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냐?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이야. 어. 응. 오. 좀만 더. 자. 잠깐만. 봐봐. 여기서. 검지 힘 있어 보여? 없어 보여? 응. 자. 봐봐. 이거랑 아 오케이 어 검지 힘 검지 그렇지 다운스윙 이업 내려가면 봐봐 제3자 입장에서 봐봐 너무 잘했어 자 이게 검지가 힘이 있어 보여 이게 검지가 힘이 있어 보여 두번째요 그렇지 응? 저도? 응? 그렇지 계속 더더 더, 그렇지 쭉 나이스 돌려 돌려 돌려 아이 에이, 에이 에이 다시 다시 음. 자 잘했어 <웃음> 피니쉬까지 했는데 자힘 좋았어 음. 자 이거 아니야 음. 최대한 높이는 거야 음. 자 해서 자 봐봐 검지 봐봐 보여? 자 이게 힘이 있어 보여 이게 힘이 있어 보여 이거요 그렇지 검지는 그렇지 힘을 줘야지 자 이렇게 봐봐 자 세게 잡고 지렛대 세게 잡고 지렛대 많이 잡고 많이 잡고 걸치고, 걸치고. 그다음에 받치고, 받치고 검지가 엄지 쪽으로 쪼여주기 그렇지 그럼 꽉 쪼여지지 네. 어 그렇지 힘 그렇지 슈. 그렇지 나이스 오오 오. 오. 계속 계속 유지 계속 계속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팔은 내리고 검지만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검지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? 네, 느껴져? 어,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할 거야 피니시까지 그걸 유지를 해야지 네가 예쁜 피니시를 <웃음> 만들 수가 있어 <웃음> 알겠지? 이렇게 풀려있는데 예쁜 피니시 만들려 풀려있는 거 잡으려 너무 바빠 봐봐 풀려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못 잡아 예쁜 피니시를 알겠지? 네.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? 응. 네. 그렇지. 아 그립 이쁘다. 슈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. 와우. 최 먼저 그렇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힘. 헤드 고 헤드 고 헤드 고고고 헤드 고! 헤드 고! 아니 아니야 손은 피지 말고 헤드 고! 계속 헤드 지나가! 그렇지! 그런 느낌 그게 같은 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오른손 때문에 거까지안 돌기는 할 거야 근데 왼손은 계속 그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 오. 알겠지? 왼손은 반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까지 넘어가지는 않아 그러 그러니까 니가 자꾸 여기서 잡으려고 하면 검지가 힘이 빠져 근데 이걸 계속 밀고 있어줘야 돼 이거 이런 여기서 한번만 이렇게 머리 위 밀어, 이렇게 밀어봐 헬리콥터처럼 근데 너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들어. 아 이걸 이렇게 밀어봐. 응. 쭈욱 응 해서 밀어봐. 밀어봐. 그렇지. 밀면 여기가 딱 느껴질 거야. 힘이 그 힘이 느껴져야 돼. 전완근이 힘이 느껴져야 돼. 알겠지? 자 이제 오른손. 응. 오른손도 자 여기 새끼 손가락을 걸 건데.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우리 산 만드는 거 기억나? 음. 산 만들고 얘를 걸 거야 두개 같이 잡아볼게 왼손이랑 걸고 여기 마디에 힘을 줘 음.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열어 마디를 밑으로 힘을 줘 그렇지 더 버텨 견뎌 버텨 열어. 손바닥 더 열어 자 그대로 있어 손목 꺾어 손목 꺾을게 네. 더 열어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있어 걸리는 거 느껴져? 네. 자 손가락 밑으로 더 그렇지 걸리는 거 느껴져? 네. 아파 안 아파? 안 아파요. 아플 거 같은데? 안 아픈데? 잠시만. 아니, 치면 아플 거 같아. 요렇게 돼 있어야 돼. 음. 다시 손가락 다시 여기서 위쪽에서 여기 힘 줘야 돼. 여기. 밑으로. 응. 음. 그렇지. 열어. 그렇지. 요렇게 한 다음에 검지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. 응. 음. 그렇지? 새끼손가락은 안으로 힘을 주고. 응. 오, 됐어 됐 어. 그러면 얘는 안으로 힘을 줘봐. 음.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야. 힘 줘. 검지. 그렇지.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 줘. 그렇지. 음. 얘도 안쪽으로 힘. 팔 새끼 손가락 안쪽으로 이렇게. 그렇지. 검지는 반대로. 어.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상하게 같은 방향이야. 오. 어. 오. 오케이. 오케이. 응. 음. 그럼 얘 들어가는 거 느껴져? 네. 그럼 얘더 집어넣어. 구부려 오른쪽 팔꿈치 구부려 그렇지 어깨 내리고 그렇지 더더 더 이상할 거야 삐꾸대는 느낌 날 거야 그렇지 그런식으로 어드레스 들어갈 거야 그렇지 오1 응? 1 2 3 4 맞죠? 아니 어. 응1 2그 어, 다음에 3 하고 피니쉬까지 그냥 끝내버려 원원투 쓰리 다얘 나오지? 다시 오른손을 아 검지 힘줘 오케이. 오른손 검지 힘줘꽉줘 응. 스톱 그대로 있어 오른손 얘는 그대로 있어 얘는 응. 눌러 응. 눌러 이렇게 검지 앞으로 힘 이런 느낌 검지 앞으로 힘 검지 앞으로 힘 들어가 안 들어가 어 그렇지 어, 봐봐요. 어. 그렇지. 괜찮아. 다시. 얘, 예, 구부려야 돼. 응, 음. 응. 어. 자, 백스윙. 어, 꺾. 그렇지. 이런 느낌. 그렇지. 그렇지. 그런 식으로. 한 번에 피니시까지 쭉. 음. 치고, 스윙. 땅! 스윙! 에이! 손목 잡으면 안 돼! 거기서 손목 잡으면 아파! 여기서 쭉 가줘야 돼! 어! 봐봐요? 응! 음? 맞죠? 다리도 맞죠? 무게중심? 아니야! 팔 먼저야! 팔 먼저! 어! 그렇지! 가면서 쭉쭉 어. 가! 쭉 가! 체중! 그렇지! 가! 그렇지! 어! 어! 뭐 어! 그렇게! 이거예요 그거 그냥, 어. 그냥 어? 그거야! 그냥 이거야? 어! 툭 그거야! 너무 잘하잖아! 어!